어는 바람과 다시 만난 일상들 우리 다 같이 지켜야 할이곳을 마치 달듯말듯 잡힐 듯말듯 스쳐 지나가는 지난 날이 그리워. 좋 나는 바다가 좋아 바다가 좋아 I l like oh. like like oh. 환하게 비추는 반짝이는 하늘빛 누가 있지는 부드러운 밤공기 우리 발을 맞추며 함께 걸었던 기분 좋은 바람이 너무 그리워 여우져가는 우리의 추억 하나둘씩 흘러가네 나는 바다 가자 Sorry. I'm o t e